안 물어보세요? 오징어처럼 망다 저요? 어디 가냐고 안 물어보세요? 뻘쩐가요, 저희. 말해버리시네? 뼈만 돼요. 뇌삼 네, 네. 뇌삼경. 뇌삼 네. 네. 네. 네. 만화 많아, 만화가 우리는 여기를 쓸거예요 만화 음, 추천해줘 치인트 왜? 치인트 나 약간 웹툰 말고 이런 옛날 만화들 보고 그럼 은호 는 이거 유명하지 않나? 무슨 내인지 모른데 이것도 문제되는 마, 내용이 많아 아니야? <웃음> 몰라 스에어꿀나나르볼난나르안 아니, 다 읽어봅니다 귀엽다 꼬부시 우리는 이제 만화를 읽어볼 거예요 정민이는뭐 읽을 거야? 비밀이라고요? 비밀이래요 저는 아까 가져온 원피스를 한번 읽어볼거예요 원피스 1권은 한 다섯 번 읽어본 것 같은데 오늘도 읽어봅니다 근데 만화 1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언제까지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 왼쪽에서 남는 응. 거가 원래 만화 이분만 보이잖아 <웃음> 배고파 자, 자 죄송해요 <웃음> <웃음> 음식이 나왔어요 너무 죄송요 음식이 나왔어요 미쳤다 미쳤다 우리 아까 뭐 시켰지? 어? 내가 불삼겹 너 그거 맛인다 왜? 어, 맛있어 저희가 시킨 음식이에요 <웃음> 들면서 <들려드네>. 데왜 <웃음> 자꾸 못들게 해? 나 오늘 사실 먹으러 왔어. 마라 보러온거 아니야? 만화. 하, 하루, 하루, 하루 종일 먹어. <레시아> 지금 5시 넘어왔데 오늘 저끼에저 첫키. <레시아> 아, 맛있고 왔니까 매울 것 같아 이는 불삼겹밥밥인거 같아 구독자분들 응. 한번 먹여드리세요 한번 먹여드려요 솔먹어준다 <레시아> 뭐 먹을까? 가까이 먹여 드리세요. 좋다. 나이지 아, 됐다, 됐다. <웃음> 여기 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를 동화하신 분이 있다면 가세요 여기 진짜 너무 많아요. 아, 먹니까좀돌려먹는데맛아어 맛있어. 거있어맛어 맛있어. 어어 맛있어. 고나어 맛있어. 맛어맛있하 맛있어. 맛있어. 맛 도라야, 라내 감을 한번 믿어봐. 너무 비사는거 말고. 진짜 조금만 더 먹으면 안 돼요. 지워주세요. 지워주세요. 그래요 그리 션축워너 앉으셔봐. 응? 니트 응. 네. 비자 하도 응.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응, 음, 되진 않죠 너무 맛있네. 혹시 여러분, 집에서 식빵으로 피자 만들어 먹어봤어요? 딱그 맛이 있어. 안 먹어봤어. 응.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먹던 있는데,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맛있요 진짜 맛있게. 그 맛이네. 이제 그거 때문에,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10kg 밖에 없었거든요. 진짜?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, 요 도루지자룩두또 먹쥬? 자 한번 골라봅시다 뭐가 재밌을까? 그런거 없나? 너랑 나랑 둘이 싸우는거? 어, 생래! 다 아, 너랑 나랑 둘이 싸우는거 이걸로 왼쪽! 아우, 머리 나아 다나이거거좀 볼게 나도 몰라, 내가 일단 하는 거야 타이치타이치 방까지... 방까지... <웃음> <공부고? 웃음> 어? 내가 방까지, 방까지 루피 보고 왔거든 건어 건너 먹뭐다있어 어? 야어야 아안되데안죠 아. 아. 아. 절대 못 이기죠? 이게손아그만하진원 네, 승리. 솔직히, 4개 맞으겠다 이건 진짜 내가 나했다. 여러분, 이제 거 벌써 시간이 10시쯤이 다 되고 가는데 오늘 하루 벌툰에 오게 돼가지고 맛있게 먹고 놀고 오늘 오랜만에 좀 쉬는 시간을 보냈어요. <목소리가 나아있어> 근데 이제 그 뭐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일단 카메라는 끄고 좀더 놀다가 갈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